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작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엑사는 7월 29일에 정식 오픈한 모바일 SF MMO 장르의 게임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부분이 해볼만한 요소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설치하고 로그인 화면에 들어가면 쌍권총과 검을 들고 있는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첫 느낌은 이정도 퀄리티로 인게임도 구현되어 있다면 나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캐릭터 선택창으로 들어가 캐릭터를 확인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개념은 보이지 않았고 남녀 성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남자 캐릭터는 패스하고 여자 캐릭터를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셋이 있었고 얼굴형부터 눈동자 헤어까지 모바일 게임치고는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습니다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SF 느낌이 무신나는 바이크를 타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나름 SF 분위기를 주기 위해 노력한 듯 보였지만 초반 임팩트를 주기에는 다소 심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인게임 그래픽은 초반 인트로만큼의 임팩트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메인 캐스트와 튜토리얼의 성우를 써서 풀 보이스로 녹음한 부분을 볼수 있었는데요. 나름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저들이 스토리에 좀더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보여주기 위해 모리 사냥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퀘스트 진행 중핵겐 슬래시 게임처럼 모리 사냥이 가능하도록 몬스터의 배치를 고려했고 위상 변화 시스템을 통해 필드지만 던전처럼 전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만큼 성장도 시원시원하게 할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레벨 수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30분에 50레벨을 달성하고 1시간 정도 하니 150레벨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저같은 아재가 플레이해도 막힘없이 빠르게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성장은 캐릭터의 기본 성장은 물론 펫, 탈것, 눈을 통한 성장이 가능했으며 스킨을 통해 추가 스탯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스킨들의 퀄리티가 좋아 나름 수집욕을 자극했는데요 잠깐 엑사의 스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킨에 대한 퀄리티는 같은 장르의 게임들치고는 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SF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구성된 외형들은 완성도가 높았고 이펙트 또한 화려한 편이라 이런 장르의 게임을 즐겨 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스탬프라는 스킨이 존재했었는데 캐릭터가 이동할 때 이펙트가 생기는 시스템으로 나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탬프의 종류와 실제 사용했을 때의 차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상태가 되면 착용한 스탬프에 이펙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던전부터 이벤트까지 컨텐츠의 볼륨은 큰 편이라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었는데요. 레이드를 포함한 던전에 등장하는 보스들을 봤을 때 종류 및 패턴이 다양하게 느껴졌습니다. 광고 영상이라 칭찬만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 전체를 가리는 UI 디자인 때문에 게임의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숨길 수 없었겠지만 어디서 많이 봤던 UI 프레임 때문에 좀 식상하게 느껴졌는데요. 좀더 다듬고 엑사만의 스타일로 UI를 새롭게 구성했더라면 첫인상이 좀더 좋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